아, 제가 얘네 에 농구도 좀 했었거든요. 선생님, 선, 선, 선, 선. 봤어, 봤어, 봤어! 선생님 봤어!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거 뭐야? 천둥차 타고 와, 저거 뭐야? 여기 어, 업그레이드 되냐고 선생님이 잡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봉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교 땡땡치기 초저 학생들 지금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드모드 공부 못한사람 이지모드 우리 거버기는 이지모드로 아 뭐야 진짜 차임상해 여기는 학교 야 걸려 내려와 괜찮아?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아 선생님 이거 반방이에방방 빨리 빨리 뭐야 땡땡치자 근데 이거 이건 뭐지? 이거 누르라는 아 이거 이동이 되는 거군요. 아요 위로 올라가라고. 크으...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그런거그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바이바이. 갑니다. 갑니다. 아, 여러분, 요거는 현질 유도. 다 아시죠? 네. <웃음> 자, 오, 파크로 또 시작됐습니다. 진짜. 야, 너 뭐야? 왜 가운데 깨가지고뭐 하는 거야? 간다! 쉬 우와! 아, 너무 쉽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우오우그렇죠 누르고 저 위로 빨카라 이거 아냐?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문 열고. 자, 아, 저기 또 올라가라고? 아, 이런 거 너무 쉽지, 이제는. 자. 슉! 선생님, 코로 술가 들려! 뭐죠?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아니, 뭐 학교 살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와! <목소리> 어선생님 어, 화가 났어요 지금 선생님해 저도 이요 하나 생생님저 하나 생각 저도 어 하나 생어해 저도 이어어나생어해 어! 도생해어생님해저 너무 무섭고 재밌네요. 어 근데 이거 파쿠르가 진짜 많네. X 어. 발보면안 된다는 내용 같은데. 아! 아 아, 라야아야야 와, 잠깐만 이거 완전 대타 재밌겠는데 이거. 갔다! 아문 열리는 거구나. 아 제가 얘네 농구도 좀 했었거든요. 선생님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선 선. 왔어 왔어 선생님 왔어.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거 뭐야 천둥장 타고 와 저거 뭐야. 여기 어, 업그레이드 되냐고 선생님이 잡점 선생님 들어오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가 이번에는 가운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로 가자 가자! 아! 어, 물이 있었어! 물이 있었어! 가운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보이시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런님니다아근 선생님 진짜 너무 무섭다 쪼! 그렇지! 이제 바람으로 올라가는데 저, 저, 저, 저 열선들을 피해서 가야 될것 같아 근데 중간에 어디로... 아! 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시작됐어! 자 여러분! 우측으로! 아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자+ 자라+ 아어 불어+ 불어+ 불어+ 불아 불어+ 아! 아 불어+ 아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가어 불어+ 불어+ 불아 불어+ 불 아! 어, 뭐 하는 거죠? 근데 못뭐 하고 있는 거예죠? 아 경주하는 거네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분. 컴의 실력 보여줄게요. 와나 선생님과 경주도 하고 지저귀네요. 이렇게 빨라? 선생님 이렇게 빨라요? 아우 저 진짜 엉덩이 보세요 진짜. 이러면 빨것 같은데? 어 부스터. 이게요? 어야 예. 진짜 재밌다. 자 아, 선생님 과지는 카트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승리를 할수 있을지 자선생님 갑니다 <웃음> 사실 이 친구 처음 본 친구예요. <목소리> 아이 반가워, 너도 코몽을 좋아하는구나? 왜 어딜가? 내가 지금 말걸잖아 너? <목소리> 저 선생님의 또? 저뭐뭐 뭐 하고 있는 거? 저 선생님은 정치 정책 뭐해 이거? 뭐야? 아아 아, 지금 아 여러분 보이시죠? 싸우는 거야 선생님한테 복수나. 뭐해? 빨리 가자. 와! 아! <목소리> 아 게임 끝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드모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번엔 어려운 하드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이 그만 잡어 열어줘요 빨리 어, 방금 깼어 아우 냄새 나이 스크류드라이버 뭐 찾으라는 거 같은데요? 아까와 좀 다르게 이거 방탈출 게임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됐다 됐습니다 어 아까와 좀 다르게 이번에 <웃음> 어렵네요 진짜 음. 하지만 고범이는 잘하지요 이런 거 와! 난 공부 잘하는 아, 아 아! 저기가 저거 잠가야 되는 거군요 요거를 잠그고 그렇지 으차으차으차쉬 공으로 뭘 맞히지? 아, 저걸? 아이 잘한다!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하나 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 이렇게 건너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가 어려? 땅 누른 다음에. 아, 여기 건너라고? 열해! 열해! 열해! 열해! 열해! 우와! 나이스. 뛰어봐! 내가 할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나타날 때 됐죠? 뒤에 보면 뒤에 보면, 으 하고 라떼. 봐봐. <웃음> 이제 안 놀랐어요. 왜냐면 다한번 해봤기 때문에 열쇠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잡아가지고 아기위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웃음> 아, 아, 저 배꼽. 아, 배꼽, 배꼽 잘 노려보겠어요. 빨리, 빨리, 빨리. 샷, 샷. 그렇죠. 너, 너도 별것도 아니구만! 고마워 진짜 됐습니다! 열라! 점프! 열래열래열래 뭐! 하지 우주 만안어요는한줄 모르겠다! 됐습니다 여러분! 야야야야야야 아야! 눌르고 중간에 와! 점프! 아아 어. 이게 타이밍을 맞춰서 열래 가라! 시간은 분명 가운데였거든요 이번에도 가운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럴 또 왔냐 이따 왔어 이거멍이잡아보라며전 가운데로 갈 거예요 가운데로 아까 와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봐서 알지요 이번에는 표정 와 게임 이상하게 만들어놨 왔어요 보셨습니까 대박이죠 와 근데 아까보다 훨씬 무서워졌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그 모르겠다 어! 어! 어! 맞나? 못,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일단 잘했어! 아하. 다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저기 저기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운데! 어! 가운데! 그렇지!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자 이제 거기 다온거 같죠? 근 아까 제가 여기서 고전을 했는데 자! 자 갑니다! 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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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막상막한데 자, 갑니다! 오, 선생님! 야, 뒤에서 엉덩이 보니까 진짜 짜증난다 진짜! 잘하시는데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쪽은 바깥쪽 안쪽은 코스를 타시야죠 선생님! 이렇게, 열래 아, 역전이냐, 역전이냐! 역전했어요, 여러분! 역전했어요! 너무 고개하 뭐 이러분! 야, 구멍이 고개소 뭐 아, 그러니까, 운동 잘하시라구요. 자,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와! 갑니다! 자, 선생님, 뒤에 쫓아오고 계시겠죠? 자,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다 왔다, 다 왔다. 위너, 위너, 위너, 위너. 이제 마지막 보스. 그렇죠. 집판 지우개 던는 선생님. 간다! 이빨우 와! 이건 책을 던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책을 던지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지마! 오지마! 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콩봉이 힘내자 콩봉 지금 점점 제 검지손가락에 마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자리가 선생님 오지마 저는 다른 학교로 전학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거보이는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